서울아 오늘은 삼능스 카메라로 공원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쨌든 요새 걸어 다니고 있으니까 이거를 주변을 좀 찍어서 VR 워킹, VR 산책.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단백질. 자 그리고 브이로그 편집을 좀 해봅시다 이건 방개탕 아니야? 근데? <웃음> 이건 막내 그릇 이 모두? 먹었 게임 좀 하고 이제 다시 브이로그 편집을 좀 해봅시다 저는 굴린이기 때문에 골프공에다가 보장을 찍고 있습니다 자 스타벅스로 가봅시다 고차 자 커플을 잘했으니 다시 한봅시다 짜란! 샐러드를 사왔습니다 약 400칼로리 정도 되는 것같더라고요그 삼성 일스에입력보니까 오늘 닭을 먹었는데 닭강스 먹으면 너무 물릴 것 같아서 오늘 림피트를 해봅시다 림피트 끝! <웃음> 아인들어자 운동 끝내고 이제 다시 영상 퀴즈 <웃음> 팀으로 가봅시다 아 너무 슬픈다 아침 <웃음> 자 지금 남해 남해로 가고 있습니다 남해 안한피 네. 음? 아, 춥다. 너무 더워. 아, 딱아 150이라 해가지고. 7번이 잖아 155가 나오거든요. 대박이 아, 요 어렵다. 파스리가 진짜. 음, 이리 한시다 여기 밑에요 뭐야? 진짜 다. 그게어큰 그룹 오늘 리스이크랑운티랑 스킨 오디 밴드 하체가 너무 네 우리다요 <웃음> 제일 <웃음> <밤 산책> 끝. 하 <웃음> 오늘 아침 딱더요 단백질, 초코랑 튀김으로 먹고 있는 거 좋아. 기 오늘 두 번째 단양트입니다. <웃음> 신기 일전에서 오은 제일 좋... <웃음> 아나 정말 잘인끝 음, 힘드네 자 골프 엄마랑 엄마 친구들 그냥 치고 이제 집으로 가봅시다 응. 잘 먹겠습니다 음. 네네 응. 힘들어. 가봅시다. <웃음> 하나만 들어가라 있고 이틀 동안 못했으니까 게임. 더 <웃음> 어. 아, 게임 좀 하다가 편지 프로그램 360도로 찍어가지고 그거 작업 놓고 스타벅스. 더습니다 어, 지금 거의 한2 아, k g 2.3 어, 힘들어 도착. 야, 오늘은 테이크아웃 해서 게분 <웃음> 고쳐 아 됐지 테이크아웃이라는 단점 쓰레기를 못 버리고 있다 어 갔다 바로 오니까 1시간 20분 아침은 단백질 자 어제랑 그제 갔다 온거 이렇게 내보내기 하고 있습니다 옷이 내이 너무 심하니까 일단 냅둬 놓고 그리고 저는 아침에 스타벅스 네. 아, 속도 차. 커피는 <웃음> 빠르게 먹고 다시 작업실로 가서 돌아갔다 와서 엄마랑 스크린. 아, 저 어떤 거기? 이왜 빼? 그럼 내가 다 먹는 거서 보이잖아. 오빠 당장 웃기고 있네. 맛있게 먹고 다시 사무실 <웃음> 자 오늘 저녁입니다 샐러드랑 닭가슴살 팩 샐러드 응. 오늘은 링키트를 스킵하고 어, 내보내기가 아직도 안 됐어요 이런거 작업을 걸어 놔 가지고 컴퓨터를 쓰지도 못하고 있어서 어, 어쩔 수 없이 <웃음> 네, 아직 내보내야 될게와렉 걸려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안 움직여 사각 멜론 먹으면서 게임 좀합시다 얼굴이 점점 다시 동그래지고 있네요 아침에는 간단하게 오 설탕 제로 당류 제로라는 과자가 있는데 칼로리가 좀 낮아서 한번 먹어보는데 나쁘지 않네요. 영상 렉이 너무 많이 걸려서 작업을 못하겠다. 이거 아직 추출 중이어서. 야. 오늘도 아마 어, 걷는 거리는 크게 어, 차이는 안날 거예요. 바로 거의 옆에 있어서. 아무튼 가는 중. 음. 다 먹었으니까 집으로 가봅시다. 일단 좀집 가는 길에 야채 집에 왔다가 자, 오늘 골프에이더를좀 빌려서 가이드로 봅 오늘 저녁입니다. 샐러드랑, 그리고, 훈제 닭가슴. 뭔가, 음식 먹는 양이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웃음> 맛있게 먹고, 이제, 링피트를 한번 해봅시다. 진짜 오랜만에 링피트 하는 것 같네요. 네, 링피트 끝! 으이! 운동 끝나고, 역시나, 페이크! <웃음> 운동 끝나고, 원래 보통 이제, 게임을 하거나, 영상생활을 하거나 했는데, 어... 단백통 캠으로 찍은 게 아직 내보내기 중이에요 어우 다 오래 걸린다 한참 남았죠 이제다된것거 지금 태블릿으로 할수 있는 작업실 몇개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지금 하려고 해요 얼룩덜룩떡이 나왔는데 <웃음> 아침에는 단백질 동생이 오늘 서울관 돼가지고 데려다주고 기차역까지 자 오늘 점심입니다 라면 그리고 떡갈비랑 만두. 아, 나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오늘도. 안 귀엽게 귀궁하네. 아, 다 와라. 아, 오늘은 삼명의 습관을 하러 공원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어쨌든 요새 걸어다니고 있으니까 이거를 주변을 좀 찍어서 VR 워킹? VR 산책? 집어갑시다. 커피 한잔 마셨으니까좀쉬 아, 어? 뭔가 눈으로 보는 거랑 너무 다르네. 도착! 와 오늘 거의 2시간 넘게 걸었네요. 그 촬영할 게좀 있어가지고. 그 오늘 집에 올때 이마트 들려서 샐러드 좀 질려가지고 과일 도시락으로 어 키위랑 오늘 라면을 먹었기 때문에 단백질이 좀 많이 부족해서 네, 닭가슴살 100g 정도 과일 그 음. 키위 어. 하면서 음. 자 오늘 영상 찍었던 거이 산책하는 거 한번 담백질 어, 어, 아, 영상 작업을 하고 싶은데 렉이 엄청나요 이게 예, 아직까지 이거 작업 중이어서 자, 우선은 걸어서 스타벅스를 갔다 바람도 엄청 불고 비가 오다가 이제는 덥네 했던 친구들 와서 요리해주고 자고앉아서고